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 시장에서 거의 뭐 관심 밖에 있는 이 타이어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타이어주는 다이나믹 디자인부터 넥센, 또 에머리지, 골든센츄리까지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11개 종목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타이어 산업의 한번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 우리나라 국내 타이어 시장은 한국타이어, 금호, 넥센 요 3개사가 전체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최근에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타이어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이 타이어 3사들이 어느 한쪽만 움직여도 이제 같이 동반해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어 어 수요는 신차용 타이어는 자, 자동차 생산 대수에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급등하면서 또 이런 전기차의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타이어 산업입니다. 그리고 교환용 타이어 수요는 차량 등록 대수에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또 천연고무 합성고무 뭐 이런 그 화학 산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산업이고 또 대규모 자본이 투여되는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신규 이 시장 참여자가 제한되어 있는, 어, 이런 세계사가 과점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어, 그리고 또이 해외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또 환율에, 환율에 영향을 받고 또 천연고무 가격 같은 이런 데에 또 영향을 받는 산업이 이 타이어 산업입니다. 어, 그리고 오늘 살펴보실 이 타이어 관련주 특징을 한번 보시면 어, 이 다이나믹 디자인이 18% 급등하면서 전체 타이어 시장을 다 이제 끌어올리는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타이어 다이나믹 디자인의 주당 이익을 보시면 작년도 5,371원의 대규모 적자를 냈던 기업이 다이나믹 디자인입니다. 이뭐 순이익으로 봐서는 개잡주죠. 하지만 흐름은 이제 상당히 좋, 좋습니다. 시가총액을 보시면 542억에 이제 낮은 시총을 가지고 있고 부채는 100%. 그리고 타이어 관련주 평균 PBR은 0.81배입니다. 얘가 이제 1배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 이제 상승하면서 어이 1배 수준까지 이제 올라있는 상태고 그에 반해서 시총이 높은 타,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 우리나라 국내 1위죠. 얘는 시총이 4조 3천억, 퍼는 6배 수준이고 금호석유 5배. 얘도 4조 3천억. 어, 그래서 아 어, 요런 이뭐 이런 그 4조대 기업이 두 배가 가면 이제 8조 수준이 되지만 얘 예, 500억대에는 뭐두 배가 돼도 천억이 안, 천억 정도 수준이 되죠. 그래서 항상 이 주식 시장에서는 이런 가벼운 놈들이 어, 상당히 이제 높은 상승률을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태지만 또 앞으로 기대감에 또 이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넥세이나 금호 같은 경우 다 이런 적자 상태입니다. 한국 타이어만 5,500원을 벌면서 퍼 6배 수준이고 하지만 또 상승률로는 이게 이제 그닥 이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호석유 같은 게 여기 있는 종목지의 퍼가 이제 가장 낮은 다섯 배 수준이고, 이 다섯 배는 주가가 계속 그동안 이제 흘러내리면서 다섯 배 수준까지 이제 하락해 있는 상태고, 또이 효첨이라든가 또 이런 그 효성 TNE, 코오렁 인더 같은 이런 화학 기업들은 이 타이어 보강제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타이어주가 올라가면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 산업이 이제 이런 화학주들에 있고, 또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을 좀 타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면서 올라오는 화학산업들이 이런 가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류는 넥센타이어가 신고가를 쓰면서 이제 가장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효티도 마찬가지로 이제 좋은 위치에 있고 약 이제 신고가 이외에 5% 정도 이제 조정 받으면서 이제 빠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들 기업들을 보시면 이제 PBR이 가장 낮은 놈은 지주사죠. 한국엔컴퍼니는 한국타이어 지주사, 넥센은 이제 넥센타이어 지주사입니다. 얘가 0.29, 0.21로 어, 지주사다 보니까 이제 낮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배당 수익률은 이 중에 가장 높은 놈이 동아타이어입니다. 얘는 퍼는 7배 수준이고 어, 실적도 좀 개선된 실적을 보였지만 어, 이렇게 흐름은 이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 상속세 관련해서. 고배당을 계속 이제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고 PBR 0.43배, 시가총액은 예 다음으로 낮은 1,600억 대의 시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어, 사업 내용과 한번 차트를 보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내믹 디자인은 어, 인도네시아 니켈 관련해서 유통 라이센스를 취득했다는 소식으로 이 니켈 관련주로 움직이면서. 어, 아주 이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금형 1위 기업이 다이내믹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EV 첨단이 어, 얘의 지분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EV도 동반해서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은 그닥 좋지는 않죠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어, 다이내믹 어, 이뭐 원체 가볍다 보니까 한번 상승시키면 이렇게 지금 3,000원대에서 16,000원대까지도 이렇게 단시간에 이제 급등을 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원상태로 내려와 있죠. 지금은 이제 저점 부분에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량은 최근에 이제 많이 실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넥센 타이어, 어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적자를, 적자로 전환된 기업입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시면 뭐 계속 어이 전에 있던 고점 라인 때까지도 이제 돌파를 했지만 거래량이 조금 이제 많이 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 하지만 이제 신고가를 쓰면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넥센타이어 금호타이어 얘는 이제 8개의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미국, 베트남 이런 쪽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이 금호타이어입니다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재속인재도 반등하면서 200일선까지도 돌파하고 거래량도 최근에 계속 실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코오롱인더 얘는 수소분야 타이어 보강제 관련된 기업이고 수소 관련해서는 이제 산소제어장치 세계 1위 기업이 코오롱인더입니다 실적은 뭐 그다이게 소폭 하락한 실적을 좀 보였죠 순이익은 지금 뭐 69,000원대에서 39,000원대까지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던 상태고 지금 4만원대에서 바닥을 이렇게 다지고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 앤테크놀로지 시장 점유율 1위고 점유율은 30에서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만 2천과 3만 원대의 이런 박스권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호석유 얘는 이제 합성고무 국내 1위 기업입니다. 매출의 56.7%가 타이어, 신발, 장갑 이런 합성고무에서 나오고. 코로나 당시에만 해도 이게 뭐 상당히 급등을 했었죠. 이 코로나 때에 코로나 특수를 맞으면서 이런 장갑류라든가 의료용 장갑 같은 이런 고무장갑 이런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당히 좋은 그 흐름을 보였지만 또 이제 경기가 꺾이면서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죠. 최근에는 이제 반등하면서 지금 16만 원대까지 최고가를 찍은 후에 이제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금호석유. 효성 첨단 소재 파이어 보강제 관련된 기업입니다. 51% 감소된 실적을 보였지만 차트는 이제 올 초부터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행컴퍼니 한국타이어의 지주사입니다. 20% 감소한 실적을 보였고 넥센이, 넥센의 이넥센 지주사입니다. 얘는 93% 감소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지금 뭐 4,200원대를 지금 돌파를 계속 시도했지만 좀 밀렸던 넥센 동아타이어 얘는 자동차 타이어용 튜브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실적은 뭐 이렇게 나쁘진 않았죠 다른 타이어주에 비해서 약 45% 증가한 239억의 순이익을 냈던 동아타이어 얘도 이런 박스 권 안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효성 TNC 스판덱스 세계 1위입니다. 얘는 뭐 섬유계의 반도, 이반도체 대장이 삼성이라면 이 섬유계의 삼성급이 이 효성 TNC입니다. 스판덱스 세계 1위. 98% 감소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순익은 191억의 순익을 보였지만 차트를 보시면 뭐 작년 연말부터 계속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까지 썼죠. 47만원대에서 조정받고 있었던 형성 TNC 그래서 오늘은 요 타이어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시장은 항상 이렇게 그 업종에서 시총이 가볍고 재료나 테마를 타는 종목이 어뭐 실적은 개잡주 라도 개잡주에 그 실적을 내더라도 이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뭐 수급이 들어오면서 재료를 받고 있고 시가총액이 낮으면서 실적 개선이 되거나 또는 그 테마에 묶여서 움직이는 종목은 항상 이렇게 큰 폭의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